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와 관련된 질문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 카티아에서 도면을 치면 해칭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프론터 뷰를 내린 다음에 뭐 섹션 뷰를 친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아웃 뷰를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해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해칭 색깔이 항상 검정색이라는 얘기죠 그 색깔을 이메일 색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자 일반 모드로 카티아를 실행한 다음에요 뷰를 한번 생성을 해보죠. 파일유 드로잉 iso로 하겠습니다. 자 iso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a0 자 그런 다음 에 프론트 뷰 이쪽 창에서요. 이렇게 한번 쳤습니다. 섹션 뷰를 한번 내려보죠. 클릭 더블클릭 이렇게요. 자, 이게 검정색의 해칭이 들어옵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얘 색깔을 바꿀 수 있나요? 타입만 바꿀 수 있지 색깔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앵글이나 피치나 옵셋 값은 바꿀 수 있는데 색깔은 유독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얘만 그럴까요? 한번 프론트 뷰를 하나 더 내려보죠. 자, 내린 다음에요. 어, 브레이크아웃 뷰도 한번 해보죠. 여기 있어요. 브레이크아웃 있죠? 그 다음에 클릭, 클릭 뭐 이렇게 크게 이쪽 방향으로 바는다 그러면 뭐한 이쯤까지 칠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더블클릭해보죠? 얘도 색깔을 못 바꿔야 되어있습니다. 아예 비활성화 돼있죠 그렇죠? 그러면 등각뷰는 어떨까요? 아이소메트릭뷰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요렇게 이쪽으로 볼까요? 네, 클릭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바로 브레이크아웃 뷰를 할순 없죠. 그냥 브레이크아웃 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Apply b r e a k o u 한 다음에 이 뷰를 찍어주면 등각 뷰를 찍어주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못 바꿔야 돼 있어요. 그렇죠? 못 바꾸면 돼요. 뭐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에어리어필 있죠. 이 기능을 쓰면 혹시나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자, 더블클릭. 여기서 어떻습니까? 색깔을 못 바꿔야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써도 색깔은 못 바꿔야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색깔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파일 있죠? 이 ISO 파일을 열어가지고 요거를 환경설정 파일이니까요 환경설정 내역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턴과 관련된 색깔 여기 no로 잡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yes로 바꾸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n o t e p a d 노트패드입니다 그냥 실행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저게에 환경설정 파일이 c 드라이브 에 있기 때문에 자,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모드로 메모장 실행한 다음에 열어서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같은 위치에 저장이 안 됩니다. 덮어쓰기안 돼요. 그러니까 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르고요. 자, 파일을 열기 바랍니다. 음, 요 위치입니다. 찾아가셔 가지고 어, 안 보이죠? 텍스 파일이니까 모던 파일로 맞추시고 요 ISO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코드가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어, 환경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ML 파일입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죠. HTML 언어의 후속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 정의 태그를 생성할 수 있는 조금 확장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스크립트 언어니까요 메모장으로 간단히 열어서 수정하면 카티아의 환경설정이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찾기 하시죠. 그런 다음에 패턴 P-A-T-T-E-R-N-S 찾기 누르시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금방 찾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기 좋게끔 좀띄어쓰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노로 잡혀 있죠. 노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저 해칭 색깔을 못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칭과 관련된 어떤 거를 못 바꾸겠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뭐로 바꾸면 되냐면 S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쓰면 에러 납니다. 반드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노도 마찬가지예요. 노라고 no 싶으면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자, S로 바꾸죠. 그런 다음에 파일 저장 누르시면 저장이 됐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저장하면 그냥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저 파일을 수정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도면을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변경된 사항을 적용받나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럼 새로 동면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파일에 페이지 세드 배우셔가지고, 요 ISO 스탠다드 파일이, 스탠다드 템플릿이 변경됐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라는 게 활성화될 겁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라 뭐라 뜨고, 그래도 계속 하겠느냐? 확인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눌렀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제가 해칭 더블 클릭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색깔을 바꿀 수 있죠? 이런 부분도 네임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을 바꿔보십시오. 자,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전체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왜? 이게 내부적으로 똑같은 해칭 스타일에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에어리프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 나름대로 색깔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뭐 분홍색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마음이 안들면 해칭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다시 해칭을 넣으면 되겠죠. 이에어를 가지고 얘랑 아 여기를 더블 예, 하셔가지고 기준뷰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해칭 여기 여기 이게 예, 한 번에 한 개씩만 돼요. 더블 클릭할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였죠. 요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더블클릭 여기서 색깔을 다른 거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개를 동시에 잡고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 여러 개를 동시에 잡고 뭐프로파티에서 한꺼번에 바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간단하게 이 ISO 파일을 여기를 No 대신에 Yes로 바꾸으로서 여러분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죠. 새로 도면을 치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당연히 적용을 받겠죠. 한번 해보죠. 아에서 여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론트뷰 다시 한번 이쪽에 왔어요. 이번에 이쪽 방향으로 한번 쳐볼까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 항상 처음에는 검정색으로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처음부터 아예 기계 도면이니까 일반적으로 서는 색깔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해칭 색깔 제일 가는 선 아예 처음부터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스탠다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카티아를 일반 모드로 실행했기 때문에 툴의 스탠다드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 스탠다드 다음 부죠 드래프팅의 ISO 파일입니다. 이파일에 어떤 그 내역을 여러분이 변경하실 수 있나요? 변경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 일반 모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카티아를 일반 모드를 실행했을 때는 이 도면 템플릿, 물론 NC든 ISO든 여러분이 쓰는 걸 열어서 패턴을 찾아서 수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ISO를 주로 쓰기 때문에 ISO를 열어서 이걸 S로 변경하니까된 겁니다. NC를 쓴다 그러면 NC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